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스쿼드에서 박격포를 써볼 건데요 맨날 존버하느라 총을 안쌌더니 잘안 맞아서 총 따위는 들지 않습니다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박격포를 쏘고 응급 처치 장비로 팀원을 살릴 거예요 타밍을 하는데 박격포를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웅징 들어갑니다.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웃음> 하나 컷, 하나 컷. 어, 저거 내 쪽으로 오는 거 같은데? 야이 바보야 그걸얼냐 내가 살려줄게 연막 하나 까고 야 여기서 살리면 어떡해 또 날라오잖아 여기 지붕 있는데 맞겠냐?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살리면 절대 안 맞는다고 아! 야 이거 안맞는다며 너도 기절하면 어떡해 아맞을줄 몰랐지 일로 따라 와봐 저쪽 집에 가면 살수 있을 것 같아 기절한 적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너똥 타고 똥안 닦았지? 닦았어! 어우! 같이 못 가겠네! 아! 팀원이 피가 없을 때는 응급처치 장비로 피를 감아줬습니다. 일반님 계속 싸우세요. 피 감아 드릴게요. 생존인원 10명 BRDM까지 먹었지만 치킨은 먹지 못했습니다. 질량이... 이런 미친! 내가 1등이라고! 아위. 우와, 겜직님인가? 쌀탄 어디 가고, 겜직만... <웃음> 쌀탄는 편집하러 갔습니다. 박격포 전개되나요? 아, 보여드립니다. 다리쪽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자리를 잡고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저기 싸우는데요. 음. 오, 저기다. 적과의 거리는 대략 460m. 적의 위치가 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살짝 낮춰서 발사했습니다. 440. 가자! 소신 건가 바뀌었고. 철없핀 나이스. 나이스. 한방 뭐야? 와, <웃음> <웃음> 이게 접니다한방 더. 차 온다. 큰거 어떤 친구? 미쳤지? 와, 찍게 됐어. 한명 더. 아유 진짜 깬직님인가? 진입니다. 가자. 컷. 와 대박이다. 이 정도. 트로핑의 적발견. 발사! 둘 셋! 봉! 거리 살짝 들려서 한발더어 가자! 아번피드신들 까비! 기절! 겠다게 <놀라> <놀라> <미쳤다. 미쳤다. 놀라> 뭐 그냥 가로를. 어 파킬 가나요? 나이스 저기 두명더 있어요. 여기 있더 창고 뒤에 하나 있네요 작은 창고 뒤에. 확인. 여기 한명 들어갔어요, 핑에 예, 창고 들어. 여기 한명 더. 핑이 핑이 있어 정확하게 왼쪽. 나이스 빼고 까비 아 여기 핑이 한명 저거 제가 잘라 드릴게요 가자 아웃 기절 버리셨네한명 <웃음> <웃음> 있다 한명 있다, 한명돼 있다, 한명돼 있다. 네, 집에 한명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집안의 라스트 확인 추가! 컷컷좀 전에 박격포탄을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었습니다 네, 가시죠 호! 호! 다시 드론을 띄웠어요 음... 저 교전 중 트로핑 적과의 거리는 300m 적의 위치가 저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더 길게 쏴줘야 됩니다 발사! 둘 셋! 퐁! 한발 더! 퐁! 가나요! 아 까디! 오! 하나 기절! 흐흐흐 <웃음> 저기 숨은 것 같은데? 갑니다! 마지막 발! 이제 탄이 없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야! 저기 또날아오던데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울타리 있잖아 이건 깸찍 아니면 못 맞춘다고 야 내가 아까 아이디 봤어 제 깸찍이야 아! 그걸 왜 이제 말해 저기 앞에 길리 한명 하나 기절 조심 조심 조심 제세 동기 같은데? 들어갈 준비하죠? 갤레네접죠나이 하나 이 캐리. 끝.